우리 가족 주식 이야기 저는 주식을 알게 된게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부어 3년 만기로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였지만 수익은 커녕 손실만 나섰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깡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1년 2개월 만에 2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손 털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게 한 종목 잘 골라서 올빵으로 매수하여 대박 한번 걸리면 손실금을 한 번에 만회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깡통쳐서 더 이상 돈이 없어 못하고 뒤돌아 생각해보니 좋은 경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심은 있었지만 직장 생활에 충실하던 중올초 저희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어머니 주식해본 경험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말렸죠. 참고로 저의 어머님은 1억 3천만원까지 버셨습니다. 물론 결국엔 그돈 다시 다 토해냈지요. 그렇기에 아버지께서 주식을 하신다 했을 때두손 들고 말렸습니다. 저의 아버지 은행예금 밖에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주식에 대해 아시는 건단 하나입니다. 빨간불이면 오른거고 파란불이면 내린거 그런 분이 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올조운이 좋았는지 800만원 정도 버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안타깝더군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전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종목 추천 좀 해당하시면 우량주 위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건 안사시더군요. 참고로 올 초에 제가 추천한 종목 무진장 올랐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슬슬 무언가가 꿈틀거리더군요. 만약 내가 했으면 최소한 200% 이상은 먹었을텐데 자꾸만 경제면은 눈이 가고 주식 관련 사이트 뒤적거리고 한달 가까이 망설였습니다. 다시 해볼까? 아니야. 주식은 모르고 사는 게 좋아. 그러다 결국엔 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나 자신한테 다짐했습니다. 절대 부실주, 급등주, 투기주 하지 말자. 큰 손실은 없었지만 역시 수익도 나질 않았습니다. 조급해지더군요. 천만 원이 내 것이 아니고 대출받은 거라 빠른 수익을 요구했죠. 제가 신용이 좋기에 은행에서 빌렸거든요. 물론 대출받아 빚에 얻어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물론 그 뒤에 불안함도 있었지만요. 여하튼 우량주로 수익이 없다 보니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웬걸 연일 상을 치더니 10배가 오르더군요.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또 다른 종목을 보게 됐는데 한가더군요. 한가 잔량도 무진장 많고요. 근데 그건 역시 이상하게 자꾸만 사고 싶더군요. 안 샀습니다. 4,5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한 번에 가더군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성을 잃어 가더군요. 저거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량주 중심의 매매 패턴이 아닌 부실주 급등주를 건드리면서 한순간에 그러다 서서히 무너지더군요. 천만원이 지금 300만원이 됐습니다. 세 달도 안 돼서 한마디로 웃긴 거죠. 그러는 순간 저의 아버지 계좌를 우연히 보니 3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더군요. 그런대로 종목 선택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고점에 사서 물린 게 문제였죠. 저의 가족의 주식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행히 저의 아버지는 열자금으로 하신 거고 속된 말로 그돈 없어서 생활하거나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래도 무진장 속상하신 것 같더군요. 여하튼 주식은 할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나의 우둔함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주식을 하십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저 또한 주식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가정이 깨질고 같은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꼭 괜찮은 해결책은 없는지 묻고 싶네요. 오늘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동안 주식으로 2억 원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 주식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더니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한 달에 700만 원에0써 천만 원씩 엄마가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위로는 형이 있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이렇게 내네 식구이고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했고 주식장이 좋아서인지 단타를 쳐도 수익이 났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는 지금처럼 이 정도로 몰입하지 않으셨는데 손실을 보고 이게 쌓이다 보니 결국 본인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 겁니다. 극소수의 개미들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딸수 있다는 사실 또한 존재한다는 거랍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성격상 잃은 건꼭 회복해야 되고 이미 거의 도박으로 치면 중독 수준에 다다른 것 같네요. 현재 어머니는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대출까지 끌어서 해볼 생각이신 것 같더군요. 제가 인터넷 방문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무담보 대출이나 대출 관련 사이트 검색하는 걸 보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사실 지금 저희 집 상황이 아버지께서 모아둔 재산 3억 5천만원 정도. 예전에 공무원이셔서 생활비는 어느 정도는 연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모아둔 재산 3억 5천만원 중2억원을 손실을 보았고 이제 1억 5천만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형과 저는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있고 형 같은 경우는 올해 적은 수입이라도 취직할 곳은 대충 알아본 상태이고 저는 공무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올해 안에는 붙을 자신이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주식에 몰입하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몇달 전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대판 싸우셨고 지금은 일단 어머니께서 천만원까지만 빌려주고 더 이상 빌려달라고 할 시에 이혼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에다 가부장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베이스로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더더욱 돈을 잃었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식에 대몰입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희도 여기서 더 빌려줬다간 정말이지 tv나 인터넷에 떠 도는 그런 집들처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집안이 될까봐 저와 형이 이제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 또한 더 상태가 악화되는 건 원치 않으셔서 저희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께 작년 판례를 알려드려서 그 이후로 연금 5대5로 이혼시 분할 배분한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이젠 변호사까지 알아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젠 어머니 선택만이 남으셨는데 어머니께선 차마 지난정을 생각해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정말이지 답이 안 보입니다.